안녕하세요 원마크라입니다 제일 먼저 줄을 설명해 드릴게요 긴 줄, 두 줄이 필요하고요 중간 줄, 한줄 그리고 짧은 줄, 네 줄을 준비해 줬어요 자 여기서 중간 줄, 한 줄에서 한 가닥을 빼내 볼게요 줄 끝을 살짝 비틀어서 한 가닥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 두 가닥 있는 끝부분을 잡고 잡아당겨서 줄을 빼내줍니다. 두 가닥 줄이 이렇게 있고요. 한 가닥 줄, 요 줄은 랩핑을 할 거예요. 방금 뺀한 가닥 줄을 이렇게. 반 접어서 가위로 잘라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두 줄이 되고요이두 줄은 랩핑용 로프가 됩니다 두 가닥 꼬여 있는 이 줄은 거는용 고리가 돼요 여기 고리 링에 끈을 걸어 볼게요 끈의 중반 부분을 잡고 고리 링 앞에서 안쪽으로 내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아래 나온 고리 부분으로 두 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넣어준 두 줄을 함께 잡아 당겨서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매듭이 됐으면 지금 이게 기장이 되게 길어요 적당한 길이로 한뼘보다 조금 더 길게 살짝 잘른 후에 끝부분에 살짝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테이프를 붙인 후 끝을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우드볼을 여기 사이로 끼워줍니다 이렇게 우드볼을 끼워 줬어요 이 줄을 위쪽으로 올린 후에 이렇게 고리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두 줄을 빼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길이로 끈을 이렇게 고정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는 고리 부분이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는 고리링 하나를 또 가져와서 매듭을 해볼게요. 자, 긴줄두 줄을 준비해 줍니다. 줄을절반 부분을 잡고 이렇게 고리를 통과시켜 주세요. 작은 고리 부분이 줄 안쪽으로 숨겨지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얇은 끈, 아까 잘랐던 끈한 줄을 준비해주세요. 이제 랩핑매듭을 해볼거예요 줄의 끝부분을 잡고요. 왼손으로 같이 잡아주세요. 왼손 엄지 부분으로 같이 잡은 후에 고리 모양으로 다시 줄이 올라오고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감아 내려옵니다. 고리 링에 있는 작은 고리 부분이 감... 감춰지도록 만들어주세요 자한 다섯 번 정도 지금 감았어요 이 상태에서 이 아래 생긴 고리 부분으로 여기 남은 끈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끈을 넣어줬어요 끈이 이렇게 넣어지고 나면 위에 남은 끈을 위쪽으로 잡아당겨주세요 위쪽으로 잡아당겨서 아래에 있던 고리를 이렇게 감겨있는 로프 사이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로프 사이로 들어갔으면 아래 끈과 위에 있는 끈을 이렇게 힘있게 타이트하게 잡아 당겨주세요 아래 남은 끈과 위에 남은 끈을 짧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여기 라인에 맞춰서 짧게 잘라 줄게요 이제 평매듭을 이용해서 패턴을 만들어 줄거예요 평매듭은 이렇게 네줄이 필요합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일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1번 줄로 2, 3번 줄 앞에서 숫자 4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 상태에서 4번 줄은 1번 줄 앞에서 뒤로 넘어간 뒤에 1번과 2번 줄 사이 공간으로 빼 줄게요 자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1번 4번 줄을 잡아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여기 고리 끝부분 여기 래핑 끝부분부터 여기 제일 윗부분 길이가 4.5cm가 되도록 맞춰 줄게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반전된 숫자 4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도 2,3번 줄 앞에서 반전된 숫자 4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1번 줄은 그대로 아래로 내려와서 3,4번 줄 사이 고리 부분으로 빼 줄게요 그리고 중간 기둥줄 2,3번 줄을 살짝 가볍게 잡고 1번,4번 줄을 잡아 당겨 주세요 자 이렇게 매듭이 하나 완성이 됐죠 이 매듭을 위로 잡아 당길 거예요 2,3번 줄 기둥줄을 이렇게 고정을 한 뒤에 매듭을 올려줄게요 제일 윗부분까지 자 이렇게 매듭을 올려줬어요 이 상태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매듭을 할게요 또 평매듭을 반 먼저 만들어줄게요 이번에는 3.5cm를 띄워주세요. 매듭 끝 부분부터 3.5cm를 띄운 뒤에 나머지 바늘 매듭을 할게요. 자, 이렇게 평 매듭이 만들어졌고요.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 기둥줄을 잡고 매듭을 위로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매듭 모양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매듭을 해줄게요 바늘 먼저 매듭하고 이번에는 여기 간격이 2.5cm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기둥줄을 잡고 매듭을 올려줄게요. 이제 테슬 부분을 고정을 해줄 거예요. 짧은 줄, 네 줄을 반 접어서 잡아주세요. 끝부분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잡은 후에 여기 밑부분에 테슬을 같이 추가로 묶어줄 거예요. 이네줄과 중간에 있는 두 줄을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잡아줄게요 저렇게 같이 잡아준 뒤에 제일 바깥에 있는 이두 줄로 여기 네줄을 함께 고정을 해줄 거예요 왼쪽에 있는 줄은 앞으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줄은 뒤로 보낸 후에 양 바깥쪽 줄을 묶어 줄게요 이렇게 힘있게 꽉 잡아서 묶어 주시고 여기 테슬로 윗부분 모양을 손으로 살짝 이렇게 깔끔하도록 정리를 해줍니다 자 지금 묶인 부분은 여기 중간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까 이 윗부분 고리 부분에 했던 것처럼 랩핑매듭을 해줄 거예요 랩핑할 부분을 왼손으로 잡아주시고요 랩핑매듭을 해볼게요 이번에도 다섯 번 감아 준 뒤에 아래 있는 고리로 남은 끈을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남은 끈을 위로 잡아 당겨서 고리 부분을 숨겨 줄게요 자, 이렇게 테슬모양이 됐어요 여기 랩핑하고 남은 끈들을 짧게 잘라줄게요. 여기 매듭 시작 부분부터 아래로 20cm 위치해서 일자로 줄을 잘라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테슬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낚시줄 끝을 묶어 줄게요 여기를 통과시켜서 잡은 후에 낚시줄을 짧게 남기고 X자로 묶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X자로 한번또 X자로 두번 힘줘서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그리고 한번더 묶어 줄 거예요 마지막에는 X자로 묶으실 때 여기서 바로 당기지 마시고 한번더 여기 사이에 통과시켜서 두번 감아준 뒤에 이렇게 잡아당겨서 매듭을 단단하게 묶어줄게요 이렇게 낚싯줄이 풀리지 않게 단단하게 묶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2cm 정도 남기고 짧게 잘라내줍니다 자 이렇게 낚싯줄이 고정이 됐으면 여기다가 자개칩을 추가로 넣어줄게요 자 여기 낚싯줄에 자개를 통과시켜 줄거예요 자개는 윗구멍부터 아래에서 위로 통과를 시켜 줄게요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켜 준 뒤에 쭉 잡아당겨서 이 밑에 구멍은 위에서 아래로 낚싯줄을 잡아당겨줄게요. 이 상태에서 고리 부분보다 살짝 아래로, 이 정도로 잡아준 뒤에 여기 자개줄을 뒤집어 줄게요. 여기 누른볼을 낚싯줄에 끼워 줄게요. 저낚싯줄에끼워준 뒤에 원하는 길이의 누름볼을 눌러서 고정을 시켜줄거예요 여기 자기의 시작이 여기 고리 바로 밑에서 살짝 밑에서 시작될 수 있게 위치를 잡아준 뒤에 누름볼로 고정을 시켜줄게요 나시줄이 움직이지 않도록 길이감을 잘 봐주세요. 이번에는 그대로 윗부분 구멍부터 앞에서 뒤로 들어가서 여기 아래 있는 구멍은 뒤에서 앞으로 나시줄을 보내주세요. 잡아당겨서 원하는 길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길이는 이렇게 저는 한 1cm 정도 자기와 자기 사이가 1cm 정도 되도록 길이를 맞춰주고요. 누룸볼을 다시 낙지줄에 끼워줄게요. 낙지줄을 원하는 위치에 보낸 후 이렇게 누름볼을 눌려서 자개를 고정해줍니다. 자 그럼 자개 두개가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원하는 위치에 고정이 됐으면 마지막 누름볼을 끼워줄게요. 마지막 누름볼을 끼워서 누름볼을 자개 밑부분으로 보내줄게요. 이제 이 테슬 부분 매듭 부분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낚싯줄을 빼낸 후에, 낚싯줄 끝을 여기 두 번째 끼워줬던 누른볼에 끼워줄게요. 마지막 고리 부분과 자개가 한 1cm 정도 되도록 위치를 맞춘 뒤에 두 번째 있는 이 누름볼도 눌려서 고정을 해줄 건데요. 두 번째 누름볼은 흰색 고리 앞쪽으로 당겨서 눌러줄게요. 은그 모양으로 모빌이 완성이 됐어요. 고정하고 남은 낚싯줄은 2 cm 정도 남.